여기는 카인톡TV 채널입니다.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카인톡TV 김남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G70 차량입니다. BMW 3시리즈를 이기겠다고 야심차게 현대에서 만든 차량인데요. 과연 어느 정도인지 시승 전부터 궁금했고 꼭 타보고 싶었던 차량이었습니다. 스팅어를 먼저 시승하였기에 기대감은 더 커진 상태였는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잘 달리게 생겼습니다. 특히 전면부의 큰 그릴이 눈에 확 들어오면서 공기가 정말 잘 들어가겠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헤드램프는 너무 날렵해서 약간은 졸린눈 같은 느낌도 들긴 합니다. 와이드하게 펼쳐진 후드라인은 중압감을 주며 곳곳에 볼륨감 있게 포인트를 주어 스포티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면부에는 제네시스의 로고가 가운데 크게 자리잡고 있으며 각종 안전장비가 들어가 있는 전면부에 센서판까지 탑재해 현대가 얼마나 자신감있게 만들었는지 느끼게 해줍니다 측면은 후륜구동 차량답게 오버행이 짧으며 얼핏 보면 3시리즈 측면과 매우 흡사합니다 아무래도 3시리즈를 잡기 위해서 만든 차량이라 디자인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을 참고한 듯 합니다 타이어는 2.0 모델이지만 풀옵션 차량이다 보니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브레이크는 브랜보 브레이크가 빨간색으로 존재감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후면은 전면부보다는 존재감이 조금 약하지 않나 싶은데요. 제 개인적으로 테일램프가 벤츠의 모양을 약간 따라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야간에 얼핏 보면 헷갈리더라고요. 달리는 차량답게 머플러는 듀얼 머플러로 양쪽으로 구성해 놓았으며 타운형으로 만들어서 뒷면이 조금 더와이드하게보이 효과가 있네요. 뒤쪽에도 제네시스 마크가 크게 들어가 있어 눈에 확 들어오며 디퓨저도 막히는 형태가 아닌 그릴 형태로 만들어져서 난 달리는 차량이야! 라는 걸 앞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관은 스팅어랑 많이 비교되면서 호불호가 나뉘지만 사실 내부는 정말 G70의 압승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부에 들어오면 일단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으며 소재부터 마감까지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하지 않았습니다. 시트는 달리는 차량답게 운전하는 내내 편안함을 제공해주었으며 가죽의 질감도 너무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틸팅이 들어가는 시트는 보기만 해도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곳곳에 크롬을 잘 사용하여 고급감을 높였으며 현기차의 특징답게 버튼들은 간결하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은 조금 더 크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럼 너무 BMW 같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기어노브도 기존 현대차량의 기어노브와는 다른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며 운전시에도 조작감이나 위치의 편안함이 좋았습니다 기어 노브 밑에는 다양한 조작 버튼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스타뱅고를 켜고 끌수 있는 버튼과 오토 홀드 기능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하는 방식이 버튼이 아닌 다이얼 방식이었는데요 은근히 조작하는 게재밌더라고요 도어 부분도 가죽으로 모양을 내야 고급감을 높였으며 메모리 시트는 2개까지 가능했습니다 윈도우는 4개 다 프로토였으며 스피커는 풀옵션 차량 높게 넥시콘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A 필러부터 천장까지 모두 스웨이드 재질의 천으로 감싸고 있어서 고급감을 한층 더 높여주었습니다. 최신 차량답게 안정 장비도 다양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차선 이탈 경고, 사각지대 경고 등 반자율주행 기능까지 없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달리는 차량답게 패들시프트도 들어가 있었는데요. 확실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운전하는데 재미를 더 주는 것 같더라고요. 2열 공간은 정말 말이 많았던 부분이라서 저도 직접 확인하고 싶었는데요. 눈으로 볼 때는 좁아 보였지만 뒷좌석 시트가 깊게 들어가는 형태라 직접 앉았을 때는 좁다는 느낌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헤드룸이 생각보다 여유있어 조금 놀랐습니다 하지만 성인 5명이 타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였으며 남성 4명이 장거리 를 타기에도 다소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어서 그나마 개방감이 좋아 답답함은 덜 했습니다 그럼 운전하기 앞서 스펙 확인할게요 저희가 시승한 차량은 2.0 모델이었는데요. 3.3 모델이 있어 힘이 부족하진 않을까, 운전 재미가 있을까 하며 시승을 진행하였습니다. 시동을 켜니 가솔린 차량답게 정숙함이 상당히 좋았으며 진동 또한 억제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2.0 모델은 252마력에 3 6토크로 1600km의 차량을 이끌고 있는데요. 처음 운전 느낌은 많이 무겁다였습니다. 밑에서부터 느껴지는 묵직함으로 차량 운행시 조금은 답답함이 있었는데요.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변경하자 어느 정도 답답함은 해소되었습니다. 계기판의 시한성은 상당히 좋았으며 전방도 답답함 없이 좋았습니다. 특히 여러가지 정보를 보여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어 운전하는 내내 유용했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사각지대는 없었으며 다만 후방 시야가 좀 좁아서 초보 운전자가 운전이나 주차할 때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도 후방 카메라가 있고 어라운드 뷰도 제공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어느정도 커버될 듯 보였습니다. 핸들은 그립감이 좋았으며 담력도 적당하여 여성 운전자가 운전하는데 불편함은 없을 듯 보였습니다. 운전모드는 스마트, 에코, 컴포트, 스포츠, 커스텀 총 6가지를 구성되어 있으며 커스텀 모드는 운전자의 운전 습관에 따라서 자동으로 설정되는 AI 같은 기능으로 꽤 신기했습니다. 저희는 컴포트 50, 스포츠 50으로 시승을 진행해 보았는데 컴포트 모듈 때는 아무래도 운전하면서 약간의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급가속 시한 박자 늦게 진행되었고 시내 운전에서도 차량의 묵직함으로 운전의 재미는 그닥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듈을 스포츠로 변경하고 나서는 시내 운전에서의 답답함은 해소되었고 급가속 시에도 반응 속도가 어느 정도 빨라졌습니다. 코너링이나 고속에서의 안정성은 상당히 좋았으며 160까지는 무난하게 가속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운전 재미를 더 느끼고 싶다면 3.3 모델을 추천드리고 싶긴 합니다. 아무래도 G70을 제대로 느끼고 싶어 스포츠 모드로 운전을 하다보니 연비 부분에서 상당한 손해를 봤는데요. 공인 연비 10.4보다는 한참 못미치는 6.9 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어차피 G70이라는 차량 자체가 연비를 생각하면서 타는 차는 아니라서 어느정도 수긍은 되었습니다. 연비를 생각한다면 디젤 모델을 선택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게 아무래도 가격일 텐데요 저희가 시승한 차량은 2.0 모델의 스포츠 패키지의 풀옵션 모델로 대략 4,900만원 정도 하는 차량이었습니다 BMW 3 시리즈의 모델과도 어느 정도 가격이 비슷하긴 한데요 들어가 있는 옵션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G70 차량이 더 우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BMW의 브랜드와 명성에는 아직 못 미치지만요 중고차 가격을 살펴보면 차량이 출시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돼서 중고차 시장의 매물은 많지 않습니다. 동일 모델 기준으로 4천만 원초중반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신차급의 모델도 들 많아서 중고차로서의 매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BMW 3 시리즈, 벤치 C클래스, 아우디 A4, 제규 XE 등 정말 많은 차량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차량으로서 G7공의 책임감이 막중한데요 제네시스만의 특징과 장점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매량에서도 어느정도 증명해내고 있고요 앞으로도 정말 기대되는 차량인건 확실하네요 오늘 시승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카인독 t v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의 힘을 구독자 여러분에겐카인독 t v 의 최신영상을 바로 만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저희 다음 시승기는 포드의 몬데오 차량입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